저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재벌일진을 보고 훈계를 했다가 제가 대신 괴롭힘 당하게 되었습니다. 괴롭힘의 수준이 정말 무섭던데. 걱정이 됩니다. 가해자는 저에게 매 쉬는 시간마다 자신의 반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직접 행차했습니다. 배구창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솜털이 쭈뼛었습니다. 무섭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우창. 그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제 얼굴에 침을 냅다 뱉어버립니다. 정말이지 너무 더러워서 참을 수 없던 저는 벌떡 일어나서 배구창의 뺨을 갈겼습니다. 배구창의 붉어진 뺨을 보니 속이 시원했지만 배구창은 갑자기 구경꾼 무리에 있던 저희 반 학생 하나를 부릅니다. 저희 반 아이를 주먹질하더니 다음 시간에도 우창인의 반에 가지 않으면 이번엔 이 친구의 이빨도 부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재호 때문에 배구창에게 훈장질한 것을 잠시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우창인의 반에 가야할까요?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무슨 잘못이에요. 누군가의 이빨이 다 부서지는 것은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배구창의 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맑게 저를 맞이하는 배구창 우창인은 저에게 5만원을 주며 매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산이랑 이온음료랑 커피는 빼고 사오라고 합니다. 탄산이랑 이온음료, 커피 빼면 뭐가 남는데? 물? 정말이지 배구창은 짜증납니다. 그렇게 저는 배구창에 음료수 셔틀을 했습니다. 하지만 콜라를 사온죠. 콜라는 탄산이니까 다시 갔다 오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탄산을 사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배구창은 일어나 콜라를 따더니 제 머리 위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콜라로 다 젖게 된 저는 수치심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구창은 점심도 자신과 같이 먹자고 합니다. 전 순순히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현수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상시 손수건을 들고 다니다니 보통 학생은 아닌 것 같아서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저 아무래도 현수에게 반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수로부터 받은 손수건으로 콜라를 닦기 위해 안경을 벗었습니다.